자 이번에 맥스 인터페이스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맥스 초기 세팅을 따라 하셨다면 맥스 인터페이스를 크게 다섯 개 정도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맨 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메인 메뉴바이고요. 이곳에는 맥스의 모든 기능과 명령이 담겨있고 각 항목의 드롭다운 메뉴를 열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메인 툴바이고요. 이곳에는 메인 메뉴바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꺼내놓은 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세번째는 커맨드 패널이고요. 여러가지 명령을 통해 오브젝트를 만들고 수정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네번째는 뷰포트 화면이고요. 우리가 만들고 편집한 결과물들을 최종적으로 뷰포트를 통해 볼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아래 상태 표시줄로 여기 타임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프레임별 애니메이션 키를 만들거나 오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맥스 인터페이스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잠시 후 쉬었다가 인터페이스를 보다 자세히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